아... 어, 답답해... 꺼내줘... 잠깐 잠이나 자려고 왔다가 도대체 이게 뭐라... 제이드... 샤링... 목소리가 들려? 난 지금 정말 미약한 힘 밖에 없는데 이 정도 많아도 감지하더니 진짜 부원작긴 한가보네 어쨌든 잘됐다 수정 동굴은 여기가 아니라 서쪽이라고 나쁜 녀석들이 이 주변에 눈속임 결계를 쳐놨어 다 왔어! 포기하지마! 슬슬 몸이 찌뿌둥하단 말이야 아 이제 기력이 별로 없어서... 아, 다시 잠들 것만 같아... 후다닥 피어가네? 그래, 빨리빨리! 빨리. 별님, 저 사람이에요? 명을 결정지을 사람이. 정말요? 헉, 탈리아가 환영을 보냈다고요? 눈속임 결계를 쳐 놨다고? 서쪽 아, 혹시 그럼 이 금방인가요? 확인하겠습니다. 네. 주변 결계가 왜곡되어서 그랬구나 미처 눈치 못 챘어 요즘 하도 숲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가 붙어있는데도 길을 헤매다니 숙직기정룡체면이 말이 아닌데 아, 아니요 저희 상단에서 자꾸 숲을 숲의 우울라를 망쳐놓은 탓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녀석이라서 다행이다. 찾았다. 어, 속 시원하네. 네. 바로 이곳이 생명의 근원, 상소에 위치한 수정 동굴입니다.